한일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의왕시민위에 봉사하겠습니다 경도시도 지정을 받았고 또 복지사업도 가장 뛰어나다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열심히 달려오신 김상도 시장님 앞으로 3년 더 열심히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함께 할 겁니다 우리 든든하게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웃음> <웃음> 저 바로 의양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호매리 도시개발 사업이 어, 올 말까지인데요 장안지구도시 개발도 어, 우선 프로지오 1차가 1068세대가 지난 1월 달에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농원촌공사 이전부지 개발 토일 센트럴 프로지오고요 다음은 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청 앞을 얘기합니다. 또 지구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초평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도 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000개 이, 공공주택지구조성. 여기는 대군중학교 옆을 얘기합니다. 아, 2 1 1 3제대에 도시지원시설도 약 5만 8 0 0에요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공공주택지구 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의학력 행복주택도 어,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부지 R&D센터 유치미 편의을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한전부지의 105부가 오산시로 2021년도에 이전하고 을또 한전자대센터도 화성시로 2022년도에 이전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하고 나면 은 R&D센터와 주민들의 편의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전도 예비군 훈련장도 어, 군부대와 함께 이전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비군 훈련장은 2023년도까지 안산시로 이전 계획을 가졌습니다. 군부대는 아직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어서 같이 이전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에 함께 이렇게 고민을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전하고 나면은 시민 편의실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선동 동안양변전소 옥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아마 옥내와 이후에 복합용지 개발을 또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의향심 경유 복선전철 조기 착공입니다 인도원에서 동산간 또 월급에서 판교간 복선전철 사업이 에 지금 기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치와 또 역으로 내려가는 네, 그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면서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예, 곧 예, 시민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바로 또실시 설계를 하게 되고 시설계가 마무리되고 시점에 바로 이 착공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계획은 21년도부터 26년까지로. 어, 2011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어, 2026년도, 요는 어, 20년, 21년, 내년, 내년까지 실시 설계하고 21년부터 26년도까지 예,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야, 도 우리의 양 시민들이 예, 시장이 열심히 시정펼칠 시장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남은 기간도 우리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